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21일 업데이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협동조와 초기화 오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협동조와 초기화 현상에 대한 보상으로 협동조와 1000개를 일괄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1레벨 이상의 모든 길드이고요 연합길드 마크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적대 길드와 혼동을 줄이기 위해 마크 색상이 변경되었네요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캐릭터 삭제 조건 원상복구 기존 30렙 이상 캐릭터 삭제 가능 삭제 시도 시 24시간 안에 삭제가 됐던 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50레벨 이상 삭제가 가능하고 삭제 시도 시 72시간의 삭제 대기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높은 등급의 아이템 획득 시 안내 메시지 출력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이벤트 상자를 통해 높은 등급의 아이템 획득 시 안내 메시지 출력을 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대상은 각 클래스별 브렐란 아이템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은 기타 버그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쌔진 스킬 진영 돌진 미리 보기 오류가 수정되었고 어쌔진 스킬 사슬 가르기 상세 설명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스킬 재사용시간이 8% 감소가 되어있던 거를 재사용시간 9% 감소로 바뀌었네요 어 이게 문구가 틀렸다는 건지 실제로 쿨타임 자체가 이렇게 감소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구만 수정됐다고 하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어쌔진 스킬 사슬바람 상세 설명 문구 수정 범위 영역으로 피해를 줍니다 어, 여기 적혀있던 이 문구가 범위 영향으로 피해를 주고 스킬 공격력이 10% 감소합니다. 보통 이제 범위 공격 쓸때 이제 스킬 공격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해당 어세신 스킬에는 없었는데 문구 수정으로 공격력 감소가 생겼습니다. 어세신 스킬. 죽음의 감옥 스킬에 디버프를 받는 동안 위치 이동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어, 상위 등급 확정 뽑기 보상 지급 시 안내 문구가 또 수정되었고요. 합성 실패 누적 보상이 이제 합성 보너스 보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던전입니다. 어쌔신 신서버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 던전이 추가되었는데 오늘부터해서 어, 이벤트 종전은 별도 안내 시입니다. 이제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총 던전은 두 가지로 나오고요. 학자의 낙원 1, 학자의 낙원 2로 나옵니다. 쌍 이벤트 던전에서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목록은 이제 스킬교본을 얻을 수 있고요 일반에서 최대 희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던전에서 얻은 스킬교본은 모두 기속이고요 자신의 만능 클래스로 아마 획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던전에서만 나오는 아이템 바로 표본인데요 이 환상의 표본으로 이렇게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급 환상의 표본과 희귀 환상의 표본이 있는데 전부 다 개정당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캐의 활용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귀환상의 표본으로 전설용우서 선택 한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네요 개수는 총 15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희귀환상의 교본 200개로 희귀 스킬 교본 상자를 봐줄 수 있네요 어, 이거는 선택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랜덤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쪽에서는 이제 고급 환상표본 120개로 영웅 영어석을 선택 상자로 바을수 있습니다 계정당 5개로 바을수 있으니까 모든 부위 하나씩은 다바을수 있겠네요 해당 아이템들은 V4 상점의 이벤트 상점에서 바꿀 수 있고요 또 이제 특이사항으로 몬드린의 비밀 묘약이라고 새롭게 생겼는데 이게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몬드린 묘약이 있고요 색깔로 봐서는 이초록색이 고급 이 파란색이 희귀인것 같습니다 둘다 계정당 1일 10개로 받을 수 있고요 어, 이 비밀 묘약의 효과를 한번 볼까요? 이 비밀 묘약은 경험채득량 200% 골드 획득량 100%로 바꿀 수 있는 물약입니다 그리고 특별 묘약은 경험획득량 100% 골드 획득량 50%네요 오히려 특별 묘약이 더 적은 양의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별 묘약보다는 어이 비밀 묘약으로 바꾸는 게더 이득 같네요 그러니 이 희귀의 환상표본은 최대한 이 몬드린의 특별 묘약은 교환하지 않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이벤트 던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규 던전 이렇게 들어왔고요 맵은 고독의 숲 맵을 가지고 있네요 일단 주요 나오는 템들을 볼까요 음 정화수도 나오고 요번에 파편 그리고 액티브 일반 스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4만 대에서는 아예 스킬북 드랍이 없네요. 12만부터가 아 12만은 가야 고급 스킬이 나오네요. 일단 제가 11만 현재 9천이니까 한번 8만 지역 때려 보겠습니다. 현재 신섭에서 키우고 있는 제 어셋이 는 일단은 8만 지역 아이 정도 데미지 깎이고요. 생각보다 잡는 거 오래 걸리네요. 어 골드 골드 많이 들어오네. 무조건 한시간 돌아야겠다 이거는 와 1269골드 한번 12만 때려볼게요 한번 때려는 봐야지 어느정도 되나 야 이거는 톨란분지 나오는 걔네 아니야? 아 여기서 한 1400골드 아 역시 잡는 데 시간 좀 걸리네요 와 근데 이거 파편 나오긴 나오는 건가? 파편이라도 잘 주면 좋은데 골드랑 일단 제가 볼 때는 신서 어세신는더 레벨을 올린 다음에 돌리는 게 이득 같네요 일단 상점은 골드 그대로 유지되고요 예전엔 그 물약 상점이 가격이 그 업데이트 전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대로 적용돼 있습니다 자 어세신 계정도 이벤트 던전 끝났는데요 일단은 몇개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어, 우선은 쭉 보니까 아 일단은 일반 스킬 고급 스킬 하나도 없고요 그 이벤트 표본 12개가 들어왔네요 역시 아직 투력이 낮다 보니까 잡는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얻는 횟수가 적은것 같습니다 신서비스 키우신 분들은 충분히 전투력을 올리신 뒤에 이벤트 던전 도시기 바랍니다 뭐안 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돌아야겠고요자 이번에는 본캐로 돌아봤구요 음, 피통은 200개면 되겠죠? 일단은, 이벤트 던전 2로 가보겠습니다. 본캐는 71이 넘었기 때문에. 아, 일단 맵은 똑같구요. 일단 40만까지 길을 열어야겠죠? 일단 여기서는, 여기서는 빛나는 영원석 정화에서 드랍이 되네요. 스킬은 똑같이 고급까지 드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40만까지는 뚫어봐야겠죠? 4 0만이서아 희귀 스킬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28만지역도 어, 보상은 똑같이 나오네요. 17만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40만지역에서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휘기스킬까지 드랍이 가능하네요. 여기서 얻는 스킬들은 전부 다 귀속입니다. 팔수 없어요. 한마리 잡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지금 40만 딱 8천이라서 그렇게 센 편이 아니거든요. 와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한시간에 많이 못잡을 것 같은데 와 근데 보셨나요 방금? 바로 스킬을 먹었는데 와 바로 고급 스킬 하나 먹었네요 일단 골드는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4000골드 이렇게 들어오네 경험치는 800만 거의 허상이나 솔란분지 밑지역 밑에 전투지역 그정도 경험치가 들어오네요 우선은 몹들이 선타를 치지 않으니까 자, 자리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석자리가 있을거거든요 아 일단 맵이 넓은거에 비해 몹, 몹 개체수는 상당히 적네요 맵이 이렇게 넓은데 몹이 구석구석 안나오네 야 이거 완전 근거리 근캐는 굉장히 힘들겠다 너무 띄엄띄엄 있네 몹들이 그리고 이렇게 여유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몹이 전혀 나오지가 않네요 몹 개체수를 좀더 늘려줬으면 하는데 아 이거 애매하네 우선은 겹사를 해도 템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첫달은 그냥 이렇게 겹사를 하더라도 어, 아이템 드랍률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끝났구요 중간에 한번 보니까 죽었더라구요 자 한번 아이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스킬 교본은 아까 맨 처음에 잡자마자 먹은거 그거 하나가 끝이네요 그 외에는 먹은게 없습니다 없고 여기 이벤트 표본 52개 36개 이렇게 먹었네요 일단 1시간 총 40만 지역에서만 돌았고요 겹사로 했는데 역시 어 마리수 잡는게 늦으니까 개수가 적은것 같네요 내일은 이제 낮은 지역에 가서 1시간 동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4주차 핫타임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 상세내용은 정기점검 이후에 진행이벤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핫타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핫타임은 실루너스 루나트라에서 골드 핫타임으로 진행되고요 그 카페에서 나왔던 시간만큼 골드 획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 실루너스 쪽에서는 초보자섬인 라베나섬에서 비텐고원까지 100% 획득량이 늘어나고요 신규지역인 톨럼분지는 획득량이 50% 상승합니다 루나트라에서는 고독의 숲에서 허상의 고원까지 100% 상승이고 오만의 평량부터 기만의 분지까지는 50% 상승이네요 주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늘 4월 20일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V4에 대한 더 좋은 정보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